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오늘도 주민의법 시작합니다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보면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 8 6조고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조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은건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군인의 신분을 끝내야만 국무위원이 될수 있다는 거 근데 국무회의의 권한에 대해서 이 88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라돼 있어요 의결한다가 아니라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89조에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야당에서 어떤 대통령의 결정이 있을 때그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를 질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정부 질문할 때. 왜냐면 하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거쳐 대통령이 그냥 결정하면 절차적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90조는 각종 자문 기구, 국가 원로로 구성된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목소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게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꼭 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헌법에서 이 조항을 없애버리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신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91조에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국민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구성돼서 움직입니다. 행정각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들중에 A가 어떤 부처의 장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습니다그 어, 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소속하요? 총리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대통령 하에 있는 기구가 감사원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3, 2, 1 국정원이요. 근데 국정원은 헌법에 나오, 나오진 않고요. 감사원은 헌법에 아예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되 있습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죠? 감사위원이 새로 뽑혀야 되는데 감사원장이 제청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데 제청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헌법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헌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